혹시 고름 카드 어떤 카드셨어요? 7 하트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말 확인해 보면은 오 네, 뭐야? <웃음> <하긴> 이게 <이거> 뭐예아 <뭐야? 웃음> 짜증나! 살살 살살 떨어지기만 하면은 오왜뒤집어졌지 인사 한번씩 할까요? 우리 먼저 인사 네.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지우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한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술을 무기로 가진 엔터테이너인 매직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하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겁고요. 제가 사실상 이거를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었 하재용, 네. 한지우 네. 네. 재용이가 네. 마술 을 처음 하게 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에 나갔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마술을 배워서 친구들한테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연설문을 외우면 너될 거다 이래서 마술을 배우러 갔어요. 그럼 병뚜껑을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신호를 막 사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나타나고 이런 마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당선이 된 거예요. 아. 그때 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기억에도 잘 남고 신기해하곤 하는구나. 당소 초사기. 혹아당소 초사기야? <웃음> 네. 진짜로? 네. 아. 아세요 형님? 몰라. 이 분명 이 새끼들 여자 꼬시려고 이거 마술을 연습해. 여자 <웃음> 어떻게든 여자한테 호감을 살려고 음.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야. 음. 자 그럼 우리 지호는 여자한테 마술을 보여줘봤다 안 보여줘봤다? 보여준 적은 있는데 그 마술로 해서 여자를 꼬시지 못해서 마술을 음. 더 오래 한다가 아니라 음. 마술을 했는데 여자를 못 꼬셨다 그런 마술을 그만 아! 네. 부셔진다는 얘기를 어, 아니, 근데 어. 아 근데 명쾌하다 아 이거 부셔진다는 얘기네 그래. 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히 마술을 좋아해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아, 오래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 네. 마술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방송이 됐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웃음>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뭔가 그 소문에 막 가만히 있는 게좀 지루한 게 싫어가지고 음. 뭔가 카드 같은 거를 잡고 있으면은 음. 계속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옛날에 음. 카드 말고도 막펜 돌리기도 이런 거 했었고 네. 책 돌리기 이런 거 했었어요. 네. 책 돌리기 난이도라고. 해 아, 봤는데 왜 나서 어. 떨어져 가지고. 미스 디렉션이 뭐예요? 미스 디렉션이라고. <웃음> 네. 네, 그게 이제 설명해 주실래? 예를 들면 그 네. 이제 무대에서 악수를 하는데 비두기가 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비드를 한번 탁 나오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선 한쪽에 분산시키면서 그 행동을 하는 걸 이제 미스 디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눈 발견. 네네. 아, 맞아요. 어, 네, 네, 쉽게 네. 말하면 드디어 이제 마술을 볼 텐데. 네. 자 그러면은 한 선생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 제가 먼저. 지우부터 음. 자, 보여주고 빨리 이거 안주를 먹을 수 있게. 배고프서 그러시죠? <웃음> 아 이제 한잔 해야 되는데 지금. <웃음> 네, 그럼 제가.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아또 준비할 게 있나 봐요. 우리 아. 지우가 또. 야또 어떤 또 신박한 마술을 보여줄지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g uh... o 예쁘다 예쁘다 마술이 예쁘다. 아 옆에서 보니까 다 보여. <웃음> 아정시형님 맵다 맵다 아, 마술이 맵다. 옆에서 이게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가지고. 두 번째 마술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마술 중에 하나인데. 오. Yes. Yeah. 카드를 막 아. 섞고 섞고 했는데 A부터 K까지 축축축 네, 모양별로 나오는 네. 어. 다음부터 우리가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은 네. 카메라를 위에 하나 설치하고 음. 이 앞에서 정면에 하나 설치하고 음. 뒤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웃음> <웃음> <웃음> 재미보다 네. 경이로 이거는 음. 저는 요즘 마술에 어떤 느낌으로 가고 있냐면요 가수들의 네. 앨범이 네. 되잖아요 음. 그것처럼 아수사도 앨범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그거에 모든 걸딱 집중해서 쏟아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 이제 공연이라고 했을 때더 보기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연습했다거것요 우리 음악인들 반성해야 돼 이거 진짜 음. 음. 음. 그리고 제가 <웃음> 이번에 즉석으로 할 거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고 다니는 물건들로 한번 마술을 해볼 건데 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평소에 카드, 립밤, 그리고 에어팟, 음? 핸드폰 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혹시 카드는 제외하고 립밤, 에어팟, 핸드폰 중에서 오른쪽 손은 하나만 골라 주시겠어요? 나는 에어팟. 에어팟. 그리고 왼쪽 손으로도 하나만 골라 주세요. 이거 두개주세 립밤. 립밤. 그러면 핸드폰은 빼고요. 립밤이랑 에어팟 중에서 저한테 하나만 주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술을 해 볼게요. 이 립밤으로 마술 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카드이용면서 마술을 해 볼겁니다. 카드 보면은 잘 섞여있거든요. 어, 뭔가 잘안 섞여있는 것 같은데 잘 섞어볼게요. 그러면은 잘 섞여있죠? 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거에서 멈춰러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멈춰! 여기 유지하세요? 음. 그대로 가져가셔서 저는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네, 보여주시고 카드를 네, 보여주? 중앙에다 넣으시면 <웃음> 보여주신 투에 다시 중앙에 넣고 섞어줍니다. 주 음. 막 섞어요. 마껏 섞어도 돼요. 네, 네. 오. <웃음> 그 다음에 정리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뒤를돌게요어 이제 돌아도 될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음. 너무 잘 섞였어. 이 상태에서 찾으면 신기하겠죠. 신기했지. 네. 우선 어. 확인은 해볼게요. 음. 음. 약간 긴감인가한데 어? 이건 거 같아요. 너무 섞었나? 혹시 이건 아니냐? 아니야. 아 괜찮아요. 4클러버는 아닌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처음 마술하기 전에. 이 립밤으로 마술한다고 했잖아요. 음. 립밤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립밤 되고 카드를 한번툭 쳐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고른 카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응. 혹시 고른 카드 어떤 카드셨어요? 칠 하트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말 확인해 보면은 오, 네, 오 뭐야 이거 와아 짜증나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 이 왜지? 물건 3개 중에서 음. 무작위로 선택된 게이 립밤이었잖아요. 음.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칠 하트를 고르줄 알고 있었습니다. 음. 어떻게 알았냐면 립밤만 들어보시겠어요?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왜요? 칠라트 버스가 됐어. 네, 칠라트 버스에 써있게 되는 박스. 이야. 박스 박스 박스. 와 좋다 좋다. 허니 <웃음> 가까이서 보신 경험이 어떠셨나요 우리 형님? 이건 크게 안 보였어. <웃음> 옆에서 봐도 안 보이는 거다. <웃음> 다른 마술은? 또 이따 해보겠습니까? 얘가 네, 술못 마시는데 얘를 왕창 취하게 한 다음에 아! 술드요 아, 취중마술 어 취중마술 어, 취중 자기 한번바꿔 네, 세요재용이 합시다 나는 실수하는 걸 보고 싶다고 두손 이렇게 한번 펴주시겠어요? 아 기원을 드립니다 잠깐만 혹시 근데 형님 안경 벗은 모습 보여주신 적있어요 맞지? 오진짜이 응. 안경 잠깐 써도 될까요? 응 감사합니다 오 안경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안경을 쓰시네요 안경 벗으시면 잘 보이나요 보수가? 괜찮은여요아그래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 정도면 보이지? 아 네네네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 안경을 주목해서 잘 보세요 하나 둘오 움직임 왜 움직여? 움직인다. 왜 움직여? 변경코대로 가져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뭐 한거야? 그거도 신경 술수 아니야? <웃음> 뭐 한거야 지금 아, 제 없어. 손도 확인해보시고요 뭐실 뭐 같은게 있나 완벽하게 보시고요 털이 있는데? 네아 <웃음> 어, 카드를 이용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저는 카드에서 책갈피 역할을 하는 카드를 하나 사용을 해볼까 해요 지금 화면이 이 화면? 네. 어 여기서 어, 잠시만요 카드 괜찮을까? 이조코 카드를 책갈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네. 책갈피 이렇게 펼쳐드릴 테니까 조코 카드를 중간에 중간 어디든 반만 꽂아주실래요? 반만 음,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뒤집어서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형님이 꽂은, 정확하게 꽂은 자리에 어디에 꽂았는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됐죠 음. 이 수많은 카드들 위치 중에 하필 딱 저기에 꽂으셨어요 이게 운명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형님. 왠지 아세요? 얘가 꽂혀있는 곳에 앞뒤 카드를 확인해보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카드들은 다 이렇게 잘 섞여있는데 형님이 뽑으신 요 카드들은 놀랍게도 모두 J, J, J, 우와. J가 나오게 되는 아... 마술입니다 이사기당운이기분들 네? 어떻게... <웃음> 저는 이 J카드를 왜 나왔는지 알것 같아 내가 정중식이라서? 중식이 밴드의 J <웃음> 카재용의 J, 한지우의 J 어. 근데 아, 네, 우리, 제이, 음. 우리 제이 삼형제잖아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바람에 자, 이 제이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보여드려볼까 하는데 음. 제이 카드가 저는 되게 우리네 일상과 되게 많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들 보면 은 Q, Q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어떤 걸 뜻하는지? 퀸, 여왕, 음. 그리고 K, K는 뭘 뜻할까요? 킹이죠. 왕을 뜻해요, 킹은. K는 왕, 그리고 Q는 여왕을 뜻합니다. J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음... 집사? 신하 <웃음> 신하를 뜻해다 신하. <웃음> 어. 그래서 제가 우리네와 되게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퀸과 킹은 스스로 자체가 빛나는 존재들이잖아요. 음. 근데 이 J는 빛나는 존재는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일해주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네와 되게 비슷한 카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J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음... 어, 진짜... 아, 아, 어? 정... 정철아 님, 신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나> <뭐나> 음. 아, 근데 이만만 나왔으니까 이가야 돼. 이렇게 아가야 돼. 아, 아가야 돼요? <웃음> 아 그럼 몸풀 준비를 좀 하게 해 주셔야겠네. 정말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어니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덕분에 나온 거 어, 아닙니까? 아, 뭐. 아 맞아요. 이거 오늘 이거 벌었어. 좋습니다. 그럼 자, 카메라 화면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 마술을 또 빠져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제이, 제이가, 제이가 클럽,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있어요. 이 네가지 모양 중에서 원하는 모양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음, 나는 하트. 하트요? 좋습니다. 제이하트를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릴텐데 이게 어떤거냐면요. 제하트가 뒤집어지게 되는거예요 음, 뒤집어지는 마술인데 그냥 뒤집는게 아니에요. 살살살살 흔들어 주게 되면 뒤집혀지는 거죠.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고대로 제 하트를 아직 안면입니다. 음.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카드를 어떻게 하면 뒤집혀진다 그랬죠? 살살살살 흔들어 주기만 하면은 오왜뒤집어졌어 뒤집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여기서 이렇게 모두 뒷면인 상태에서 겹쳐 놓고요. 어떻게 하면 뒤집어진다고요? 살살살살살 살살 하면 뒤집어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이 뭐지? <보면지 씨. 웃음> 살이 키포인트가 살살살 살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하트, 클럽 이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잘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겹쳐서 살살살살 흔들어주고. 확인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번에도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형님의 제이가 뭐를 뜻한다 그랬죠? 중식의 밴드의 제이기도 하고 우리네와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신화. 그래서 요 제이 하트카드에 제가 신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럼 중식의 밴드를 대표하는 반딧불. 어, 반딧불이다. 반딧불이 카드로 바뀌게 되는 마술입니다. 이 반딧불이는 스스로 빛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너, 우리도 너, 너가 그랬어? 네 <웃음>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딱 해서 보면은 이렇게 반딧불이가 오... 되는 그런 맛입니다 됐다. 여러분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이거 감동이다 짠근 스토리가 있다니까 이게 이 네. 카드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형님. 반딧불 카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 마술은요 되게 이야기가 있는 마술이거든요 더 너무 재밌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 시각적인 거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는 마술이에요 이번 거는 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는 마술이고 이 이야기는 저의 아주 좋은 마술사 친구 이 조슈아 제이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공연하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공연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공연 되게 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 친구는 마술을 보지 못했다. 신기함을 못 느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러시냐고 뭐 준비를 잘못했나? 이랬더니 저기 보이는 제 친구인데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이... 아... 어, 그때 제가 막 뭔가 맞은 느낌이었어. 다음에는 언젠가 저 친구를 위해서 마술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바람입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런 마술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술을 준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중시경 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마술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각장애인 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뭐 그런 냥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마술입니다. 카드를 이용한 거고요. 네, 카드가 사실.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이 마술이잖아요. 근데 카드를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형이 지금. 왜냐면 선택을 하면 카드를 보실 수는 없는 상태니까. 음... 그때 그분의 입장으로 간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카드를 뽑는 방법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 왔는데 왼손 잡이세요? 오른손 잡이세요? 아, 오른손 오른손 잡이세요? 그러면 왼손을 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손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카드에 모양과 숫자가 있잖아요 응. 그 중에서 숫자를 먼저 생각해 보실 거예요 모양은 이따가 하실 거예요 응. 숫자 중에서 A, 2, 3, 4, 5, 6, 7, 8, 9, 10이 중에서 아무 숫자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있어. 생각하셨어요? 응. 머릿속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이제는 모양 하트, 클럽, 다이아, 스페이드 중에서 머릿속으로 모양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됐어 하셨나요?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자, 손을 떼주시고요. 네, 손을 떼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만약에 뭐 모양은 이따가로 할게요. 까먹지 말고 그만 계셔주세요. 숫자를 먼저 기준으로 2를 생각하셨다. 그러면 소리가 안 나게 제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위에서부터 한장두 장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진짜 전안 보고 있을 거예요 어. 생각하신 카드 숫자만큼만 어. 여기서 내려놔 주시고 아, 생각한 숫자만큼만 네전안 보고 있을게요 네. 여기다 내려주시고 나머지까지 덮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 카드가 저한테 드릴 수도 있으니까 소리가 다 되셨으면 다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쉽게 생각 <웃음> 숫자만큼만 나머지 카드를 덮어 주시면 돼요. 됐었나요? 자 이번에는 모양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모양 생각하신 거 있죠? 음. 그 중에서 만약에 스페이드를 생각하셨다? 그럼 지금처럼 위에서 한장데리고 덮어주시고요. 하트를 생각하셨다? 그럼 두 장을 데리고 덮어주시고요. 클럽은 세 장, 다이아몬드는 네 장입니다. 해주시겠어요? 오케이. 스페이드는 한 장, 하트는 두 장, 클럽은 세 장, 다이아몬드는 네 장입니다. 얘모습도잘 생겼다. <웃음> 맞지? 네. 다 되셨으면 다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됐어 네, 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어떤 카드인지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형님이 머릿속으로 카드를 생각하셨고요. 그 카드는 많은 분들이 아는 상태입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상태죠. 어? 알겠다, 맞아, 맞아, 맞 이런 방법을 통하면 저한테 말하지 않고도 시각장애인분들께서는 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인거죠 음, 그리 보죠 여기서 제가 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형님이 생각하셨던 카드가 뭔지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안대를 쓰고 제 감각만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형님은요? 음. 어허, 형님은 어떤 카드를 하셨을까? 지내 손에 온기가 남아있어. 서나제 생각에는 왠지지 역하드일것 같아요 말은왜 무슨 카든지? 제가 이제 먼저 여쭤볼 거예요. 이게 맞냐고 혹시 생각하셨 카드가 6하트 맞나요? <웃음> <웃음> 만약에 이 카드가 6하트면 말도 안 되게 신기하겠죠? 확인해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카드는 우와 6하트입니다 Yeah. <웃음> 근데 제가 이 마술을 하기 전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마술은 시각적인 거에 의존하는 마술은 아니에요 형님 그냥 마음의 눈으로 바라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시각적인 분한테 마술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적인 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드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카드를 다시 확인해보면요 아, 설마. 전부 카드 자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헐. 이런 백지상태 모든 카드는 전부 이런 백지 엮게 되는 확인해 우와, 보시죠. 이거 진짜 어찌 하고 이게 아까는 뭐뭐 하는 거야? 야 이건 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진짜. 한번더 멈춰, 멈춰. 아이 네. 어, 우와 어, 우와 참, 정말 놀랍게도 카드 조각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와 어, 미쳤어 네, 마지막인데요. 찢어진 카드 또 복구하는 게 좋잖아요.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 술 마실 거야, 끝 끝!